멸치를, 멸치 멜치 육수를 내가지고 끓이면 더 맛있어. 볶아서? 응. 어, 약간, 이게, 약간 볶아야지. 비린내 나니까. 이게 냄비 큰걸 하는 거야. 응. 음. 살짝, 비린 안 나게 살짝 볶아서, 물을 붓고, 다시마. 다시마를 좀 넣어줘야지. 이게 꽃게 세 마리. 엄청 크지, 응. 음, 엄청나지. 음. 이거는 이렇게 잘라 빼보자. 응, 음, 빼버려. 음. 가을에는 쑥게가 더 살이 많다네요. 그래서 쑥게로 샀어요. 됐어. 와, 안 잘라져. 아 얼마나 큰지. 힘드네 살이기가 아, 살이 꽉꽉 찼네요, 이거를를 냉동 시켰어요. 살이 꽉꽉 찼어. 아, 살이 하나 찼어요. 야, 살이 꽉꽉 찼네, 어, 진짜. 살이 꽉꽉 찼다니까. 새우. 아 새우도 있네. 새우가 들어가야 시원해 수염을 잘라주고 이렇게 놓고 15분 정도 끓였네 국간장 좀넣어줘 국간장 한두 두 숟가락 정도 그리고 고춧가루 좀 풀어주고 물이 끓으니까, 계좀 넣고. 이렇게. 떠물렀어. 이렇게 <웃음> 좀 넣고. 고추도 넣고. 청양고추야. 매콤하게, 매큰하니. 양파는 좀 굵직하게. 시원한 맛이 나게 물을 좀 넣어줘야지. 무는, 무는 좀 미리 넣어줘야 돼. 빨리 안 물러. 이렇게 끓을 때, 이렇게 끓이면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고, 양파, 주, 그 다음에 콩나물. 그 다음에, 이거, 팽이버섯. 팽이버섯 두 봉지. 내가 많이 넣는 팽이버섯은. 많이 먹으려고. 뭐숨 죽으면 얼마 안 되니까, 이거는. 그 다음에, 낙지. 낙지 넣고. 쑥갓 그 다음에, 파. 소금을 조금만 얹어주고. 고춧가루. 끓여야 돼. 됐다! 구급을 끓여요. 부시림하네. 부시림하다. 아, 이거 열흘씩 먹으면 맛있겠다잉. 그지? 응. 얼마나 맛있는지 맛좀 좀 볼까요? 간이 딱 맞다 맛있어 살 느낌. 낙지 여기 <웃음> 밥 먹어야지 떠서 응? 알타리 알타리? 응 알타리 전번에 철롱무철롱무 알타리인데요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그래갖고 <웃음> 여름하고 해물탕하고 어메 뭐야 먹으면 파야 되냐파 파는 없네 파가 어디 가버렸어 이거 꼬들빼기 꼬들빼기 김치 담은거 맛있어요 우리집은 젓국이 오리지날 100% 좋은거기 때문에 김치를 그냥 대충 담아도 맛있어 잘랐어? 응? 낙지 안 잘랐네 낙지를 자르고 낙지 또 하나 있는데 어디갔어? 먹다보면 나오겠지 응? 먹다보면 나와? 응. 그래 먹다보면 나온다 치고 우와 <웃음> 대통 두개 줄까? 야채. 막 여기 있다. 응. 이거 나 먹으라고? 응. 음. 많이 먹어. 야채. 야채. 야채. 아, 이거 먹고, 먹고 또 떠먹어야 돼. 이렇게 먹고. 아, 사리, 이거 손이를 쥐고 먹어버려야 돼. 이렇게. <웃음> 응? 음. 손이를 쥐고. 음, 음, 안창 아, 너무 맛있어. 맛있네. 음, 음? 맛있어요. 응마나지 음. 맛있지? 음. 아, 등딱지니까 살이 하나도 다 떨어져 버렸어. 음. 이살좀 봐, 살. 어. 음? 음? 와, 네. 살. <웃음> 와, 살이 이렇게 많냐? 아까로 이렇게 들고 먹어봐. 더 맛있어.